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야, 아니. 아니,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음 아니, 이 아, 잠깐만. 나 진짜 못 하겠어. 자,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아, 미션을 받아주세요. 아니, 아 주세요. 아니, 야, 아피야. 아, 미션이고 뭐고 당승 두 개가 모두 나오겠어. 에이, 이거 하지 마. 이런 아니, 딴거 바꿔줘요. 아, 딴거 바꿔 줘요. 아, 장승대 아, 이거 세카 싫어요. 저진짜요 아, 세카 아, 진짜 싫어요. 저 세카 진짜 못 찍겠어요. 저 아, 바꿔 주면안 돼요? 아, 진짜 한번 바꿔 줘요.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한 번만 이거 싫어 가지고 가요. 아 피는 앞으로 가자. 아형나 진짜 아니 피는 앞으로 가면 안 보인다고 앞이. 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야 앞에 있대. 아, 저기 있다. 아 저기다. 야저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요. 저 여기 안 돼요. 아 잠깐만요. 진짜 나 하지 마요. 진짜로. 고무제! 아 하지 말라고! 아 같이 와! 아 크게 없지 말라고! 빨리 치고 빨리 향수 자 장승 미션을 성공하였으므로 제가 두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막 가장 안쪽 정자 테이블 밑에서 다음 단서를 찾아요 주막이 어디야? 진짜. 야 너가 왼쪽 이 오른, 왼쪽 사람 야 저기 빨간데 뭐야 저 다리에 힘 좋아요 아악! 와! 엄청 어, 두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아이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이 있었어 저기 저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저기 저알 아.. 요알아요 아, 진짜 진짜 안녕. 없어요 저.. 저.. 저 하지 마요 아 진짜 하지 마요 진짜로 형아 잠깐만 천천히 가봐 여기 다 있, 봐야 돼. 아없 아, 엎드려 이신다니까 이분들은 봤어 다 내가 아니까. 아랫단...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잠깐 그 글씨가 녹았어요. 아궁이 터로 가서 다음 단도로 찾을. 여기까지 왔다. 행자형야아 이런 골목길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나요 봐봐야 이런데 벽에 벽에 벽에 붙었어. 요잘지 마요. 미안해요 요이아아 힘드시네 고생하십니다. 혹시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 이런 거야? 야가 뭘 쏘는 거야! <목소리> 오깜짝이 진짜! 아 하지마요 진짜! 나다 젖었어! 야 그래 방금 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있네. 여기요? 아 어, 미치겠다. 나 못하겠다 이거. 수명이 또, 또 해준다. 데니스 무대. 야나 수명 쏘는 중이야. 진짜 아, 뭐야! 뭐해! 개 아, 소리 났다고 뭐? 개 소리 났다고 나도 깜짝 놀랬어 여기로 내려가라고요? 와아 진짜 아, 아니 진짜 스텝 분 있었어 저거 움직이셨어 저분 스텝입니다 아 진짜요 나 너무 무서워요 카르마 댄스 치하는데 무대 위에서요? 런닝 런닝 런닝 적 없이 사 같이 쳐 고만 고만 사라진다고 해도 힘겨워. 힘겨워요? 힘겨나요 힘겨워요? 미안해 내가 와왜 이렇게 무섭아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섭게? 빨리 줘! 빨리 운명을 맞들어 세상을 등지고 아 런닝 런닝 런닝 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안버버버 <신대> 아형형 저거 받아야 된다고 저거 어, 저거. 아형 주세요. 제발요. 이거요. 주세요. 아 제발요. 아! 와, <웃음> 제발요. 아 제발요. 너무 귀신이 <웃음> 귀신분들은 아, <웃음> 음, 아, 여기 죽으니까. 미션이다. 미션이에요? 장승 <웃음> 두 개가 모두 나오게 셀카 찍기 장승 두 개? 아 그게 아니라 휴가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서두를 아 빨고 어디로 가야 되죠? 장승. 장승. 아 무진이 형이 소리 너무 지르는데 대기실까지 들려가지고. <웃음> 맞아. 아 무섭, 이거 무서 무서운데? 어 장승 두개 여기 있다. 핸드폰 어, 여기인데. 근데 셀카는 뭐로 찍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장승 두개 더요. 셀카 찍기 성공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단서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막 가장 안쪽 테이프 아 주막 여기 아. 여기 무서운데 에, 에. 들어가야 돼 가자 아, 갈까요? 아, 앞장서네들어가 도진이 이 소리 들리는 게 있는 거네 으악! 기야 도진이 진이인줄알잖아 일부러 한거 아니야? 어, 이거 봐. 아침이 떠... 터로 더... 아궁이 밑에 아궁이가 있어야 돼, 아궁이. 아궁이 터부터 찾으시네. 빠빠빠빠빵. 아궁이 진짜... 그런 <웃음> 지거폐장 <저건 자연스럽게 웃음> 회장의... 아! 아 야, 야. 너무 어려워. 어 <웃음> 내가 오른쪽이 이게 잘 <웃음> 저희 킹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하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긴장 많이 했네. 네, <웃음> 저희 킹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드게임! 킹덤! 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부채 찾았다. 부채 찾았다. 자 우리가 일본명에서 이제 드디어 부채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카르마가 잘 오. 마무리될 수 있었답니다. 와. 자 간단하게 우리 좀 제일 무서웠던 거나 이랬던 거 솔직히 그 무진이 그 무진 형이 제일 많을 것같아 대기실에서 너 소리가 귀에 꽂혀가지고 와 진짜 무섭나 보구나. 아, 별거 아니었어요. 울었어? 눈에 눈물 맺혔는데. 그때가 제무서아그러니 그거에 말고. 그 <웃음> 허니. <웃음> 그 귀신이 딱 나오기 전까지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어디서 나? 딱 처음 시작할 때. 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 장승에서 사진 찍을 때 진짜 너무 그래. 무서어 우리 둘이. 그래. 둘이. 그래. 아 근데 그 혹시 그 킹덤 쫄보분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23분이나 걸리셨어요? 아 근데 저는 무슨 무슨 말이죠? 어떻게 23분? 아, 23? 나는 코스가 23? 너무 나는. 길어가지고. 저, 아니 다들 다들 몇분이었어요 13분, 9분이요. 9분이요. 우리 아니. 우리 몇 분인데요? 우리 23. 아, 근데 형, 진짜 이게. 아니, 그, 잠가 게... 우리 지금 몇 분이라고, 우리? 2 3 분. 저는 억울한 게, 전 연기를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전 진짜 나름 굉장히 무섭고요. 전 정말 찐 리액션이었습니다. 아, 이걸 방송을 못, 본다, 못 봤다는 게더맞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고 50도 안 나가. 나는 별로,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무서웠고 아! 오지 마! 오지 마! 진짜 오지 마! 오지 마요! 저 뭐, 이번 컨텐츠, 솔직히, 인정합니다. 와아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 어,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어. 그래도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했긴 했더라도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쵸? 나눠야 하죠. 그쵸? 네, 우리 저희 자체가 1등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이붙이운능에니까 어, 그쵸? 부채는하습니까 네. 네. 네, 여러분 우선 네. 저희가 아까 상품을 1등 상품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등, 2등, 3등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네. 판단을 했고요. 아, 마, 말이 안 돼. 어떻게 쟁기는 분명 돈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이 정말 첫 주자로 이제 한 거죠. 그래,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제일 먼 빨랐을 거라고.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 근데 무진이랑 치우가 이렇게 빨리 왔다?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 더 인정하는 거야. 잘추비했어 네, 네, 그래,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우선은 저희 다음 활동이 있잖아요. 네. 그 활동의 중요 스케줄, 뭐 자켓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일명 전원에게. 네. 평일 1일 휴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복하면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저는 좀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요. 방심해서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방심하지 않고 연습을 잘 해가지고 우리 3집! 어? 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로스 게 어? 킹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